안녕하세요 방구석의 리체 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방탄소년단 지민이 그의 자작곡을 발표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니 방탄소년단 지민이 연인에게 부르는 애절한 노래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은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직접 트위터에서 본인과 팬들을 위한 곡이라고 밝혔던 만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주저앉아 생각만 커져가. 언제부터 넌날 아프게 했던가? 너도 모르잖아. 가사에 혼자 주저앉아 생각 중인 주체는 지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민을 아프게 한 너는 누굴까요? 처음엔 연인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민을 아프게 한 사람은 바로 팬입니다. 팬조차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민은 왜 아픈 것일까요?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도 아프잖아, cause your mind. I just wanna blow your mind. 너? 팬도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팬이 지민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요, 사실은 팬이 스스로를 지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나라의 팬덤 문화는 지나치게 팬과 가수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의 명백한 잘못에도 팬이 나서서 쉴드를 치거나 아이돌의 잘못에 팬이 욕 먹거나 아니면 아이돌의 열애설에도 팬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모습 팬과 가수가 서로를 서로의 소유물이라고 여기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방탄소년단도 과거에는 21세기 소녀라는 곡에서 You're Mine 이라고 말하며 팬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칭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발표된 서사 Love Yourself 시리즈의 결 수록곡 I'm Fine에서 I Know I'm All Mine 등의 가사를 통해 결국 자신의 주인은 자신뿐이라는 인식 변화를 드러내었습니다 자아와 타인의 분리 독립에 대해 다룬 것인데 추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팬은 가수에게 종속되며 지민이 원래 원했던 팬과 가수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관계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해도 지민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I want you to be your light. I want you to be your n i g h t 나는 네가 너의 빛이었으면 좋겠고 네가 너의 밤이었으면 좋겠다. 지민은 팬 스스로가 스스로의 희망이었으면 좋겠고 팬이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는 스스로만의 독립적인 밤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젠 내게 약속해. 하루에 몇 번씩 혼자라 느껴도 널 버리지는 마. 여기 잠깐 멈춰서 새끼손가락 걸고 내게 약속해. 궁극적으로 지민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민은 팬들이 지민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팬들이 스스로를 보살피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Love Yourself 시리즈의 서사와 교훈을 정확히 관통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민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요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의 지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성장했습니다 아이돌, 즉 우상으로서의 역할을 자원하며 팬들,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가수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격리적인 팬덤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곡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 그리고 아이돌, 아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가사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견에 대한 댓글은 달게 받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